어, 현재 시각으로 이제 26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는 아마 내일이 될것 같습니다 네. 내일 그래서 NFT 거래 플랫폼을 출시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NFT가 진짜 핫한데 크리프트닷컴이 상당히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한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 지금 NFT 거래 플랫폼 중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오픈 c 라고 하는데 NFT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는 네,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NFT가 어떻게 거래되고 어직 NFT의 실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NFT다라고 하면 업비트에 있는 NFT 관련된 코인들만 지금 주목을 하실텐데 실제 지금 NFT 시장이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 c 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여기서는 작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올려서 네, NFT화 해가, 해가지고 작품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예, 유저들이 여기에서 어, 오퍼를 해요. 그래서 오퍼를 해가지고 그 가격에 책정이 되면은 플랫폼은 어, 여기에서 거래된 금액의 15%를 먹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이 뭐냐? 예, 봤더니 여기 크립트펑크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예, 크립트펑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마지막 거래 가격이 예, 4,200불? 아, 4,200이더죠. 4,200이더. 봤나 어, 어. 어, JPG의 인증 받기. 네. 네, 지금 그래서 요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 지금 보면은 좀 어, 어, 어이가 없죠. 네, 어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약간 그 JPG 아니면 뭐 GIF 같은. 근데 좀 약간 거, 고퀄이긴 하죠. 네. 그래서 요런 그림, 네, 요런 그림들, 어, 그,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이 딱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고. 자, 이런 그림 보시면은 100개 찍습니다. 100개 네, 100개 찍고 100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100개 중에 두 번째 그림이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움짤이에요. 그러니까 움짤을 그 QR 코드 박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 100개 중에 두 개라는 어, NFT 토큰은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물론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보증은 되는데 저게 나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좀안 가긴 해요. 저게 무슨 의미지 네. 왜냐면 이거 어 이거 그냥 그 사진 캡처하면 되는 거잖아 캡처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뭐 어떤 이런 현상 자체는 재밌고 아직까지 nft 쪽에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 지금은 좀 약간 뭔가 아씨... 아,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네. 물론 지금 보시면은 애초에 최초에 지금 애가 가격이 얼마야? 네, 1 6더였는데1 6더에서 지금 3 3 3더가 됐습니다 거의 20배가 오른 거죠 그쵸 그렇죠? 20배 올랐어요 솔직히 이 시장에서 돈만 되면은 근본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NFT 관련돼서 의문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저게 왜왜 왜? 이런 이런 의문 가질 필요 없어요 의문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뭔가 그 약간 신박한 것 같다 그, 작, 그 어떤 작가가 내놓은 작품이 신박한 것 같다 하나 사두시면 돼요 사주시면 은어 그냥 막 오릅니다. 몰라요 대신에 막 풀시드를 박아서 살만한 건 아니고 어 처음에좀한뭐 1이더 2이더 물론 지금 가격 2도 자체가 좀 비싸긴 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지금 NFT가 거래되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 네 어쨌든 돈은 되니까 네 돈은 되고 있으니까 네, 물론 저기서 이제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으면 또 계속 떨어지겠죠. 물론 뭐 시장 원리가 다 똑같죠. 네, 시장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아, 요거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올려볼까 아, 생각 중입니다. 아, 아, 하나 사주실 분들, 네, 하나 사주실 분들 찾고 있고요. 아, 이 NFT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아까 요거 그렸던 비플이라는 작가입니다. 비플. 네, 비플이라는 작가가 가장 유명하고요. 음... <웃음> 어, 여러분들 뭐 음악 쪽 아시는 분들은 뭐 스티브 아워키라고 하는 그 일렉 음악 그 DJ가 있는데 스티브 아워키도 어, NFT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비플 어, 작가 그림이고요 얘는 그래도 좀 퀄리티가 있어 네. 근데 지금 스티브 아워키 한번 볼게요 네, 스티브 오키라고 하는 이제 거의 12년도쯤, 네, 12년도쯤에 되게 좀 유명했었던 DJ인데 뭐 지금도 유명하죠. 네, 그래서 스티브 오키가 발표한 NFT 그림입니다. 네. 이거 그림 네, 요 그림. so run이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네, 누르면 계속 걸어요. 네, 계속 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스티브 아우키는 뭐, 요런 그림, 그리고 뭐, 어떤 그 NFT 음악도 있어요. 음악에 대한 소유권도 NFT로 다 찍는 건데. 네, 지금 NFT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의 어떤 그 플랫폼이 지금 크립토닷컴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오픈씨는 뭐, 유명하기도 하고, 어,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크립토닷컴이 요거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 접근성 자체가 좀, 어 높아질 것 같아요. 크립프토닷컴 뭐 한글화 지원도 되기 때문에 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이어도 예,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각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52도 0.52도 2.22도 2 2 예, 도 달라요 얘는 1 5도고 얘는 뭐 4.52도 예, 예, 예, 이해 못 하시겠죠 예, 그냥 그냥 뭐그 예, 그냥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NFT 그 플랫폼 봤고요. 에, 네, 크립토닷컴 NFT 플랫폼 관련된 소식이었고요.